홈탭을 누르시고 새 슬라이드의 빈 화면을 클릭하겠습니다. 삽입을 누르시고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겠습니다. 원하는 곳을 클릭해주시고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주시고 글자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글꼴을 바탕으로 바꾸겠습니다 굵게 해주겠습니다 적당한 위치로 옮겨주시고 삽입, 도형,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주시고 홈탭을 눌러서 글꼴은 굴림으로 하겠습니다 글자색은 검정으로 해주겠습니다. 도형 채우기는 흰색으로 해주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으로 해주고, 두께는 조금 얇은 선으로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하살표를 아래쪽 하살표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고 사각형을 클릭해서 홈탭에 서식 복사 하살표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사각형을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아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시프트를 같이 누르시면 삐딱하게 약간 대각선으로 복사가 안되기 때문에 컨트롤 키만 누른 채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크기를 조금 줄여주시고 글자를 바꾸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오른쪽 화살표를 선택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살표를 클릭하시고 홈에 서식 복사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사각형과 하살표를 범위 씌워서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눌러서 직선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글자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크기를 조금 수정했고 다시 복사를 하겠습니다. 크기 범위를 두 개를 씌워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위치를 이동시켜 주시고 사각형을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한 줄을 완전히 만들어 보시고 조금 크다 싶으시면 조금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각형에 맞춰서 줄여주시고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이제 블럭을 씌워주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내용을 수정해주시고 크기를 적당히 키워주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방향키로 이동하셔야 위아래가 흔들리지 않고 편하게 이동이 됩니다. 사각형 하나를 다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크기부터 바꾸지 마시고 일단 글자를 다 적어주시고 그 다음 크기를 바꾸겠습니다. 방향키로 전체적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삽입, 도형, 꺾인 하살표 연결선을 클릭해주겠습니다. 도형에 빨간 점이 나오는 곳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른 채로 손을 떼지 마시고 아래 사각형의 빨간 점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손을 떼시면 빨간 점 끼리 연결이 됩니다. 상단에 서식을 누르시고 검정선으로 바꿔주시고 두께는 조금 두꺼운 선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하살표를 하살표 스타일로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꺾인 하살표 연결선을 클릭해주시고 사각형의 빨간 점에서 빨간 점으로 연결해주시고 까만 선을 클릭해서 홈탭에 서식복사 선을 클릭해주시면 똑같은 선이 되죠. 그 다음 노란색 조절점을 왼쪽으로 당겨서 모양을 맞춰주겠습니다. 그 다음 입력이 끝나셨으면 보기를 누르시고 유인물 마스터를 누릅니다. 이제 날짜와 페이지 번호가 체크가 돼 있으면 인쇄할 때 날짜와 페이지 번호가 인쇄가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보기 닫기, 파일, 인쇄 인쇄하실 때는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로 하시면 안되고 클릭하셔서 이 슬라이드로 해주셔야 됩니다. 클릭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오늘 날짜와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시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보기 유인물 마스터에서 날짜와 페이지 번호를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머리끌과 바닥끌은 저희들이 지정하지 않으면 공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체크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스터보기 닫기, 파일, 인쇄 이제 여기에 보시면 상단의 여백을 6cm 주라고 지시사항이 있는데 파워포인트에서는 상단의 여백을 따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는 6cm 여백을 주라고 해도 그냥 이 슬라이드라고 주시면 6cm가 안돼도 실제로 자로 재보시면 4.3cm 정도 나오는데 6cm가 안돼도 이 슬라이드 해주시면 감점없이 채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6cm 주시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통신 방식 밑에 그림자를 줬는데 그림자를 표현하려면 이 슬라이드에서 고품질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고품질이 체크돼야 아래쪽에 그림자가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실 내용이 이 슬라이드 해주시고 고품질 체크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해주시면 그림자가 인쇄가 안됩니다. 인쇄할 때 기본값으로 컬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인쇄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고 컬러가 정말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회색조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흑백은 회색으로 지정된 색깔을 인쇄를 못하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컬러로 인쇄해 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그냥 기본값이니까 눈으로만 보시고 변경없이 인쇄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을 보니까 약간 왼쪽으로 삐져나와야 되죠. 까만색 화살 선이 그럼 수정할 일이 있을 때는 홈탭을 누르시고 클릭해서 노란 조절점을 왼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시다가 수정할 일이 있으면 파일 인쇄 눌렀더라도 홈탭 누르시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